오늘은 마마님께 결혼반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뭔가 대단하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귀찮아서 대충 준비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놨는데 갑자기 카메라로 향하는 마마님 당황하여 괜히 마마님께 말을 거는 찬호 다행히 둔감한 마마님께서는 눈치를 채지 못하셨다 바로 그때 어, 반지 케이스를 발견하신 뭐야? 마마님 뭐, 뭐, 뭐? 발톱만큼도 못한 연기를 펼치는 찬호 무서워. 아, 무서워. 역시나 간이 작으신 마마님은 이 정도로도 무서워하신다 네? 이제서야 웃으시는 마마님 <웃음> <웃음> 아직 몰래 카메라의 정체를 모르시는 마마님 카메라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다 어지안 속았어? 아니 속았어 마마님을 속여서 좋아하는 찬호 대성공이다더이 민낯이지만 느낌은 거의 주얼리 모델급인 마마님 내가 반지를 아이스크림에 넣어가지고 진짜 별로다 아이스크림에 넣으면 은 자기가 먹을 거 같은 거야 먹거나 아니면 이빨 부러질 것 같은 거야 비록 소소한 이벤트였지만 이런 게 소확행 아닐까 싶다